안녕하세요 피터옥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더뉴 아반떼 AD, 인증 LED 헤드라이트 튜닝입니다 할로겐 사용으로 출고된 더뉴 아반떼 AD입니다 헤드램프 디자인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어 삼각대라는 귀여운 애칭이 있는데요 할로겐의 어두운 야간 시야개선과 더불어 다소 투박해 보이는 색온도를 바꾸고자 입고되었습니다 라이트 테스터기를 이용해 조사각 및 칸델라 수치를 확인합니다 양쪽 모두 우측 하향으로 틀어져 있으며 비춰지는 곳의 밝기를 측정하는 칸델라 수치는 양호한 편입니다 합법 인증 LED 제품인 브라비오 터미네이터 SP 플러스입니다 검사 통과 가능한 국토부 인증 합법 제품이며 제품 보증 기간 2년을 제공합니다 적용 가능한 차종 리스트는 영상 하단 더보기에 링크 걸어줬습니다 해당 차량은 전구 교체를 위해 범퍼 탈거가 동반되어야 하는데요 마스킹을 꼼꼼히 해 흠집을 방지해준 후 프론트 범퍼와 헤드램프를 탈거합니다 보시다시피 공간이 매우 좁은 편입니다. 기존 할로겐 전구를 제거 후 브라비오 LED를 장착합니다. 브라켓 노치가 모두 걸리게 한후 배선은 6시 방향으로 위치시켜 주고요. 조립을 마친 후 라이트를 구동시켜 봅니다. 하향등과 상향등 모두 시원하게 잘 들어오네요. 2등식 바이펑션은 4등식과 다르게 상향등에서도 LED를 지원합니다. 선행 및 맞은편 차량 눈부신 방지와 더불어 정확한 곳을 비출 수 있도록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조사각 조절에 사용되는 라이트 테스터기는 할로겐, HID, LED, 광원 모듈을 지원하며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도 검사를 받고 있어 정확한 조절이 가능합니다. 먼저 운전석 쪽 수치고요. 동순석 쪽 수치입니다 합법 인증 제품인 만큼 사전 인증 스티커 붙일까 함께 전상 등록을 마친 후 출고합니다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입니다 야간 시야에서는 물론이고 라이트 색 온도가 바뀌어 드레스업 효과로도 훌륭하네요 이상 도니아반떼 AD 합법 인증 LED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은 피터웍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